자, 다시 녹화 시작했습니다 이거 간만에 내년에 나올 최신 게임들 하기 전까지 이거 계속하면 저, 좋을 것 같아요 재밌네 너무 재밌네 이거 일단은 아, 저거 안 파지지? 도끼 하나 가져올게요 도끼 가져와서 이거 아마 사과나무 같은데 그거를 잠깐 팔게요. 여기를 다 베리로 심어버려야겠어. 어, 제가 알아서 파네. 애들 메모리가 그리고 올라가면 정말 좋을 텐데, 애들 메모리가 10 정도 되는 거 같던데, 10kb? 이거 저장소 다 늘려야 겠다 그리고 엄청 늘려야 겠다 다섯 간 정도면 되려나판자 막대 코딩 극초보자용 해서 얘도 이거 응용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1까지 추가를 하는데 어... 가득 찰때까지 이게 가득 차면은 이거 어떻게 하는게 낫지? 해서 여기다 꺼내놓는 게 낫나? 아니면은 새로 베리를 열로 가져오는 게 낫나? 6kb 남았거든요? 그러면은 아 이게 안 되네 이거 하려고 해도 그게 안 되네 이거 두 명으로 나눠놓던가 해야 되네 이거는 이거 이거 이대로 하는 게 낫구나 그냥, 영원히로 해놓고, 어, 밥을 주는 애를, 하나, 데려다 놔도 괜찮을 것 같고, 개척자 씨앗. 이거 개척자 씨앗, 아, 세 명만, 세명 3명 넣어야 되지? 그러면은, 여기다가, 한명더 만들고 한명 나왔죠? 한명또 나왔고 일단은 세명 만들라고 했으니까 애들한테 밥도 주는 애를 만들어야겠어 라는 베리만 처 먹이는 애를 <웃음> 만들어 봅시다 한번. 도토리? 어, 나눔이. 나눔이 어디 갔어? 왜다 멈췄어? 나눔이 이거 구역 좀 봐야겠는데? 애한테, 애들한테 밥 먹이는지 한번? 되는지 한번 보고 집어들었어요? 뭐야 먹인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아! 내려놓기가 돼버리네? 그게 아니고 꺼내서 개척자한테 어 추가되네 이거를 대상이 가득 찰 때까지 실패시 반복 먼저 이렇게 해볼까? 이게 아닌가보네? 대상이 가득 찰 때까지가? 어... 빌때까지 한번 해볼까? 얘도 재생이 안 돼요? 어... 가득 차기 전까지 이거는 안 되네? 그냥 영원히로 해볼까? 먹이네 어 애들한테 골고루 나눠주네? 어! 골고루 나눠준다! 뭐야! <웃음> 애들 똥 싼걸로? <웃음> 똥 싼거 가져와서 <웃음> 넣어버리고 이거 계속 만들어야돼 <웃음> 오토너츠 계속 만들어야돼 이렇게 하고 우브를 이제 주워서 쓰는 애를 만들어야겠어요 이래. 애들 밥 주니까 좋아 죽네. 우구 수집가. <웃음> 아, 지금 안 되는구나. 자. 이거 돌려야 돼. 돌돌돌돌 돌. 돌. 돌, 돌, 돌, 돌. 아니다, 우브를 따로 상자에다 넣어놔야겠구나 그러면은 우브를 여기다가 영원히 그러면은 알아서 주워서 여기다 넣겠죠? 그 전에 내가 됐어 어 이거 땅다 팠네? 됐나봐 어.. 여기는 이제 잔디를 <웃음> 잔디를 잔디를 다 잔디를 여기다가 옮기는 것으로 영원히 아시겠어요? 오케이! 개척 레벨 1 미션 완료를 했습니다 티셔츠, 야구모자, 안내 표지판, 표지판? 투박한 스쿠터? <웃음> 저것도 다 나무로 만들어져있어 <웃음> 저 각져있는 이.. 어? 이거 뭐라고 해야돼 타이어를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래야 되냐 바퀴를 어? 잘 굴러다닐 수 있는 거야 저게? 옷장 불가사이를잠금해제했어요아 뭐가 더 많이 생겼어 어떻게 <웃음> <너 게임구>. 이거 <웃음> 겁나 많어 와. 세상에. 음식 재배. 아, 일단은, 차례차례, 천천히 해봅시다. 어쩔 수 없어. 내 수준은 이게 맞는 거야. 음. 옷장. 옷장 여기다 만들까? 불가사이. 이거 뭐 만들 수 있는 거 늘어났다고 이거 느낌표 뜬 거였죠? 어? 이거 가까이 있으니까 여기 있는 거 가져와자 이제 받은 옷들 을 입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와 이제 저거 도구 달라고 안 한다 애들 너무나 편하다 애들 막똥 싸는 거 맞아. 좋아 죽네 좋아지고 <웃음> <죽음 웃음> 애들 똥싸서 기분 좋아서 나도 기분이 덩달아 좋아지네요 쑥쑥쑥쑥 이제 막대기 막대기 막대기 오케이 만들었다 어 이제 쓸수 있어! 아 여기서 쓰는 거였어 뭐야 이거 왜어 야구모자 야구모자 왜 있는 거야 학사모 <웃음> 볼목근 이거 배광궁 작업복은 딱 봐도 마리오 패러디고 이거는 젤다 패러디 같네. 나는 젤다 옷을 입겠어. 학사모를 쓴 젤다. <웃음> 오케이. 이제 룩달도 가능한 것이어요. 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쌓아놨어 저거? 이거 이, 저장하는 애를 더 늘려야 겠는 걸 아, 이 것도 꽉차 가지고 저 계속 싸고 있는 거구나. 애 들이 저똥 싸는 것도 아니고, 저거 뭐야? <웃음> 오토넛을 계속 만 들어야 되네. 이거. 오토넛을 만드는 오토넛을 만들까? 아씨 일단은 일단은 저거 연구를 하자 이거 우브 얻는 것도 굉장히 오래 걸리네 안되겠어 우브를 따로 집어넣는 애를 만들어놔야겠어 그래서, 우블 넣는 거야. 영원히. 오케이. 내 하나씩 공이래? <웃음> 개빡치게? <웃음> 대리 옮길 애도 하나 만들어 놓읍시다. 너는 베리를 여기다 옮기렴 음, 영원히 아아 참참참참 참, 참. 너는 기다려봐봐 최대 영역으로 맞춰줘야돼 고 어. 낚시 작살, 나무 망치 씨앗 까지 열매와 같은 것을 얻기 위해 나무를 후려칩니다 와 이거 이제 나뭇가지로 안쳐도 되겠다 이걸로 저 채집하는 거였네 투박한 날도 만들어졌고 와 보세요. 뭐야? 이거 하나 안 옮겼잖아. 자, 여기다 땅을 팔 것이요. 이제. 자, 좋다니까 땅파 이거 너무 막 쌓이는데 이거? <웃음> 어디보자 재배 양동이 액체 입자 일단 판자 판자 하나 가져와 아 넣자마자 넣어주네 얘네 또왜 멈췄어 나누미가 죽었구나 여러 명이서 넣어도 저게 좀 되나? 저건 모르겠군 버섯또 옮겨줍니다 아, 이제 좀 익숙해지는 것같아 뭐 어떻게 뭘 해야 될지 배터리 없는 거는 괜찮습니다 다 떨어져야 그때가 충전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렇게 할일 없을 때는 오토너츠를 하나 더 만드는 거야 그리고 얘 잠깐 봐야겠어요. 이거 만들어서 저기까지 넣은단 말이야. 이게 1 2 3 4 5 6 7 8 9 1 0 1 1 1 0 1 0 k b 정도인데? 하고 막대 이동해서 옮기는 것까지, 어, 영원히 이렇게 만들고, 옮긴다 여기 있는거 좀 옮겨야겠네요 제가 좀 비어있으니까 내가 좀 신경쓰여 이게 됐다 이러면 되겠고 투박한 날 어? 초박한 바퀴 바퀴는 어디서 만드는거야? 일단은 나무 망치를 만들게요 나.. 아, 통나무.. 막대 하나 통나무 막대기 하나 뭐 도구 넣어놓는 것도 해야겠는데. 아 이거 오토노츠가 몇 명이나 필요한 거야 그러면은. <웃음> 일단은 일단은 오토노츠를 오토노츠 지금 대충 어림 잡아보면은. 4마리 이상 필요한 것 같은데? 현재 상황에서 나무 씨앗. 계속 만들어야 돼. <웃음> 미쳤어. <웃음> 자, 여기다가 내려놔서 대충. 대기시켜놓고 너는 날 따라해봐요 요렇게 아 잠깐만 지금 이게 없구나 버섯도? 버섯은 또 이걸로 파는게 아니래? <웃음> 버섯은 또 삽으로 하는건가봐 자어 별리 채집가 자, 자네는 아이템을 이거 말고 이걸 쓰면 돼 그러면 나무 망치로 똑가 패질 않네? 왜냐면은 내가 나무 망치로 만든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한번 보여주자 더 만들어야지 계속 만들어야지 <웃음> 어? 뭐야? 안되잖아! 안되는데? 하지 열매와 같은 열매 맞잖아 베리 왜안돼 그냥 이걸로 해야 되나 봐 해보고 싶으세요 하지 마십시오 구경하십시오 <웃음> 하고 싶습니까 휴먼? 구경만 하십시오. 자, 우리 땅 파는 애도 땅을 다팠으니까 사버디냐? 이한테 아니야, 아니야. 이없을예정이니 구경만 하겠습니다 <웃음> 좋은 선택이에요이것도 없애야 되겠지? 다없애서버섯을나짐보보있지지버섯을 어. 파세요 영원히 그리고 구역은 여기서 오케이, 고! 이거 근데 얼마 안 해요. 지금 출시 기념, 출시 저걸로 만 얼마더라? 만 8,000원인가 6,000원 밖에 안 해요. 여기다가 나눔이 하나 더 만들어야겠는데? 아, 이거 땅한번더 파야 되네. 버섯 파면은 이거 구멍이 사라져버리네. 좀 시켜야겠다. 서 체비하고 땅 파기까지? 아, 거기까지. 아, 되겠구나. 아, 안 돼요. 얘네 머리가 10KB밖에 안돼 가지고 나눠야 돼. 잠깐만. 이거 이거 끄고 얘한테 얘는 이제 수집을 시켜야 되고 얘는 땅만 파게 시키면 되겠다. 왜냐면은 땅 파고 그거 가져오는 것까지 8KB 정도 될 거예요. 우드펑크지만은 어... 여기까지는 이렇다 그럼 다시 시켜야 되잖아? 아얘한테 일단 땅 파는 걸 보여줘야 되는구나 아... 이거 너무 복잡해 나한테는 아유 뭐가 또막 생겼어 투박한 가방 투박한 양동이 통 소형 사일로 좋은 작업대 얘한테는 땅만 파는걸로 시키고 구역을 여기로 맞추고 영원히 영원히 시키는걸로 근데 아이템이 없으니까 아 아이템이 없을때 야 삽가족이 시켜야되는데 아저 아, 저거 계속 만들기 만드는 애랑, 만든 거 다시 보관함에 넣는 애랑. 아, 그거 다 해놔야 되는데. 잠깐만, 버섯을 나무, 나중에 하자. 버섯 나중에 하고. 아, 넘나. 넘나 복잡한 것이어요. 일단 오토넛 두개 만듭니다. 다시. 아, 어, 몇 시야? 아, 어, 벌써 네 시대가. 넷이 돼간다고요 <웃음> 일단은 얘를 삽 만드는 애로 만들어버리고 어... 삽 잠깐만 이기단이이기단이 어? 삽을 만드는데? 얘가 삽을 만드는데 아 내가 횟수를 맞춰놨구나 어... 영원히 아니야 가득 가득 찰 때까지 차기 전까지 왜안 돼? 이거, 어, 이게 아닌가 봐. 영원히로 해야 되나 봐. 아닌데 이거 아 잠깐만 내가, 내가 이거를 실험을 해야겠어 삽을 놓고 가져와서 이거 놓고 만들어진다 그러면 4KB 남는단 말이요? 이거 이동하는 거 1KB 짚는 거 1KB 여기 저장소로 가는 거 1KB 그리고 넣는 거1기로 하면은 결국에는 남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까지밖에 못 넣어 그냥 영원히로 할까? 어차피 저거 안 넣어도 되잖아 메모리 업그레이드 정말 시급한데 일단은 일단은 50개 만들자 50개 만들어. 아니야, 한 번에 25개씩 들어가 있으니까 25개 만들어. 그냥 그때그때 그때 만들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 어, 이거 하고, 버섯을 이제 심어주는 애 따로 있어야 돼. 너가 그냥 버섯을 심는 걸로 구멍에다가 구멍이랑 구멍에다가 다 버섯을 심는 거야. 아, 잠깐만, 이거. 오케이. 최대 영역 잡고. 이렇게. 영원히 반복을 하는거지 어.. 엔또 꽃갱이가 없대요 얘도 이거를 바꿔줘야돼 이렇게 됐을때 그래서 꽃갱이를 가져오는걸로 이렇게 하면은 이거 알아서 가져와서 이게 어디있지 에? <웃음> 왜 안되지? <웃음> 잠깐만 요거 아까 째네 보자. 걸목이 손이 빌 때까지. 아참 저거 또 까먹었어. <웃음> 손이 빌 때까지. 그러면 알아서 간다. 어 저거 까먹었어요 자꾸. 아 나에게 너무나 어려운 곳이야 야.. 이거 무한증식이네 초반에 이거 빨리 그냥 저거 업그레이드를 해버려야겠다 근데 없어 이게 아직 어로봇공학이 있다! 이거 하자 먼저 로봇공학야 빨리 넣어봐 저거 로봇공학 애들 대가리 용량을 넣.. 더 많이 쓸수 있을 거야, 이제. 머리를 꽉찬 음? 애들 머릿속에 다다 다 나무밖에 없거든요. 음, 다른 종류의 로봇이. 아, 저거 아마 칩 같은 거를 넣어서 뭐 메모리를 늘리지 않을까? 싶은데? <웃음> 아닌 말고요. 100개나 넣어야돼? 아.. 이거 언제 넣어다오 버섯 판다 아 버섯 파는 애를 <웃음> 이거 바꿔야되는데 깜빡했네요 삽을 이거 가져와야 되는데 이 버섯을 다 팠을 때 손이 비면은 빌때까지 하고 없으면은 이동해서 가져오는 걸로 영원히 반복시켜주면 되겠죠? 라스. 얘는 나눔이고. 아두개더 만들어야 돼. 계속 만들어. 일단 만들어. 일단 만들어. 그리고 부숴. 아 내가 이런 이시국에 이런 망조가든 회사의 캐릭터 대사를 외치면 안 되지. 이런걸로 배우면 제가 그걸 배울 수 있을까요? 이 게임으로 하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웃음> 너는 여기다가 삽을 넣어버려 영원히 하나 더 만들어야되지? 코딩학원 두달이면 양상형 개발자 싹가능이요 아하... 근데... 그렇게 되면은 사람이 미치지 않을까? <웃음> 사람이 사람으로서... 그 버틸 수 있는 그 멘탈이라는게 이제 나가지 않을까? <웃음> <웃음> 나는 코딩을 하기에 태어났지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웃음> <웃음> 나는 코딩을 하기에 태어났지 뭐 이런 사람은 없잖아 안 그래요? 만, 여기 땅을 파고 그들은 어쩔 수 없는 이제 생존권에 대한 이제 그런거지 뭐. 어, 살, 삶을 이제 라이프로 이게 어, 살아가는게 아니고? 이건 땅파도 생존! 이제 서바이벌에 이제 직결되는 문제를 이제 <웃음> 그런 문제가 아닐런지 어. 됐다 이제 여기 땅을 팔거야 애들이 아 이거 범위 안 정해줬다, 참. 아저땅이거하게판해 저거. <웃음> 훈수. 훈수 오브 훈수를 두는 그런 게임일 것같기는네 아 그러면 근데 재미가 없거든 야 이거 아직도 반 남았어 반 개척자를 늘려야 되나? 개척자를 늘려보자 늘려서 블루베리로 태어나는 개척자가 있다? 노즐이 잘 되고 있고.